스트레 하게 되겠죠. 요방 연구는 특히 다리 길이와 허리의 요통에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허리의 메인 근육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정쌤입니다 네, 바로 지난 시간에 영상에서 이렇게 다리를 X자 형태로 해서 발에서부터 골반, 허리까지 전체, 하체를 강화하는 동작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지금 하체의 힘이 단단하게 느껴지셨나요? 네. 이제 오늘은요. 그 자세에서 이어서 바로 허리 쪽을 조금 더 네, 허리에 가는 이 자세의 문제가 될수 있고요. 늘 눌려서 많이 힘들어하는 근육인 요방 연근 쪽을 조금 더 깊이 스트레칭하는 자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시작하시기 전에 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댓글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다리를 X 자로 그대로 놔주세요. 네, 가능하면 조금 더 많이 겹쳐주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흔들리지 않게 발바닥의 중심, 엄지 발가락과 안쪽 뒤 귀지 힘껏 바닥으로꾹 눌러주세요. 네, 이 자세가 기본입니다. 네, 네 이때 발이 뒤로 간쪽 골반, 이쪽에 팔을 천천히 위로 들어주시고요. 이렇게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놔주세요. 네, 이제 카메라 앵글 때문에 제 손이 살짝 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최대한 카메라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볼게요. 네, 이, 지금 오른쪽에 골반이고요. 오른쪽에 옆구리거든요. 오른쪽에 골반에서 발까지는 밑으로 늘려주시고요. 오른쪽의 옆구리는 이 겨드랑이와 팔꿈치 방향 위로 길어지게 해주세요. 네. 이제 이 골반과 옆구리, 오른쪽 골반은 밑으로, 오른쪽 옆구리는 위를 향해서 일단 팔을 위로 길게 한번 뻗어주세요. 오른쪽 옆구리에 팔을 위로 길게. 천천히 발을 힘껏 바닥을 누르시고요. 그대로 오른쪽의 옆구리 라인을 길어지게 하면서 살짝 옆으로 가볍게 기울여 볼게요. 배를 내미지 않도록 배 안으로 당겨주세요. 즉이오른쪽에 요방 연근쪽 스트레칭을 하게 되니 요방 연근은 특히 다리 길이와 허리의 요통에도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허리의 메인 근육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천원히이 서한 도락사님을 밀어주세요 제가 예전에 2여전에 올렸던 영상에도 있었는데요 요즘에도 잘보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다시 또올려드니다가대으로엑스자로나올게요 좌우에 차이가 나타나기도 되게 쉬운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발바닥 아래 힘껏 눌러서 디뎌 주시고요 안쪽 허벅지 라인 서로 벌어지지 않게 딱 이렇게 아주 밀어주세요 네, 지금 발이 뒤로 간죠? 골반쪽 중심 밑으로 내리고요 이렇게 왼쪽의 옆구리에 팔은 위로 길게 뻗어주세요 왼쪽 골반 밑으로 왼쪽 옆구리에 팔은 위를 향해서 올라갑니다 지금 왼쪽 손바닥을 이렇게 위를 향해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왼쪽 옆구리가 길어진 상태에서 가볍게 목모이길어지겠습니다 네 발을 계속 바닥으로 내려주시고요. 왼쪽 골반은 위으로 왼쪽 옆구리는 이렇게 위를 향해서 길어지게 해주세요. 이제 천천히 내쉬면서 돌아오세요. 네. 이제 위로 올라갈 때는 여러분들이 스트레칭이시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제가 길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한 호흡에 자세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뻗었을 때 천천히 들이쉬었다가 그대로 자세 유지하면서 내쉬고 들이쉬고 자신의 호흡에 따라서 호흡을 한번 정도 더 교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내려올 때숨 내쉬어 주세요. 네. 이제 다리를 다시 풀어 주세요. 네. 네. 노방근근, 그 왼쪽, 오른쪽에 허리가 지금 되게 길어져 있고요. 이 부분이 길어져 있으다 옆으로 이렇게 골반쪽이 바깥쪽에 엉덩이 라인, 중둔근압으로이 부분이 직접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골반과 허리 각도 여기에도 아주 많이 영향을 미치고요. 늘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 번씩 서셔서 노방근근 스트레칭 해주시면은 오후 시간에 목 묵직하고 다리가 분는다거나 허리가 늘아픈 분들한테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댓글, 그리고 공유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